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 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왼쪽 비대칭의 사례에 대해서 한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 최근에 한번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은 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아그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위산 역류를 갖고 계시고, 식도염을 갖고 계시고, 일종의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죠? 아,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왼쪽 갈비뼈 밑에 야릇한 통증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또, 어, 과거에 왼쪽 아랫배가 자주 아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밤에 이렇게 가스가 복부에 찼어, 배출이 안 되면서 이제 잠 잠을 주무시는 것도 조금 상당히 힘들다. 자 이런 부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상을 한번 어,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 혹여나 여러분하고 그이 동영상은 좀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이나 위산 역류를 가지신 분들이나 왼쪽 비대칭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옆구리 혹은 왼쪽 갈비뼈 밑 옆구리라기보다는 왼쪽 갈비뼈 바로 밑에, 거기 이상한 통증, 뭔가 약간 압박감, 하여튼 미세한, 하여튼 야릇한 통증을 갖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위산 영유, 식도 염 이런 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왼쪽 비대칭을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 가운데 이제 저한테 어떤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제가 폐와 장기의 어떤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어, 왼쪽 대장 그러니까 <웃음> 횡행결장 얘기하는 거예요. 상행결장, 등 뒤로 가는 횡행결장, 하행결장 가운데 횡행결장 가운데 왼쪽 대장 여기 오른쪽이거든요. 왼쪽 대장이 작아져 있고, 오른쪽 대장은 커져 있다. 자,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니까 제가 이제, 어, 이번에 얘기를 들어봅시다. 처음에, 저, 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왼쪽 갈비뼈가, 아, 어, 약간, 갈비뼈 밑이 약간 아프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약간 힌트는 잡았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배속에 가스가 있고, 위선 역류가 있다. 식도 염이 있다. 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는 거의 폐가 짝짝이가 되있는 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폐의 짝짝이를 이렇게 맞춰주면 거의 뭐영구적이진 않은데 이제 그걸 컨트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맞춰주면 일단은 일시적이지만 위산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완전히 호전이 됩니다. 호전이 되는데 모래 모레 쪽은 이 도움을 받고 가스 이동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어 작업이 되지 않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영유성 식도염은 이렇게 폐의 밸런스를 맞추고 가스 이동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어 분명히 치료가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은 이제 세미나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뭐한 50% 60% 이상은 대다수가 영유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그분들이 그아 좋아져 있고 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고 분명히 좋아져 있는 걸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영유성 식단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써서 치료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증상 자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가 관리를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음식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왼쪽 대장이 작아져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찌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 대장이 가만히 있는 왼쪽 대장. 그러니까 횡행 결정 가운데 왼쪽 부분이 왜 작아져 있고 찌그러져 있겠냐. 그럼 오른쪽은 왜 커져 있겠냐. 그 여러분들 어떤 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그건 이거는 분명히 왼쪽 비대칭입니다. 왼쪽 폐가 커져서 커져 있고 오른쪽 폐는 좀 작아져 있습니다. 수축이 되어 있고 왼쪽 폐는 커져 있기 때문에 왼쪽 폐가 확장되면서 내려앉으면서 왼쪽 대장 평행결장의 왼쪽 부분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오른쪽은 폐가 들려 있으면서 왼쪽 대장이 눌리면서 오른쪽 대장은 약간 풍선 효과죠, 좀 커져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으로 병원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대장이 커져 있는 걸또 약으로 해결한다, 수술로 해결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렇게 전화 주신 분도 들 답답해하셨겠죠. 물론. 아, 이, 이부분은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지금 뭐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연락을 한번 주셨던 분이, 아, 그러니까 우연찮게 또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 하여튼. 하. 자,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비대칭이 맞습니다. 왼쪽 비대칭이 맞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이이도 이제 식도염을 앓고 있고 역류성 식도염 위산 역류를 앓고 있다는 라거 분명한 사실이고, 자 폐가 짝짝이가 되면서 왼쪽 폐가 이렇게 대장과 대장뿐만 아니라 위장도 누르고 있고 대장도 누르고 있고 소장 상단 왼쪽 소장 상단도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형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위로 배출이 안 되고 위장의 압력이 과도하게 쏠린다든가 이러면 상층 유문이죠. 그죠? 어, 위식도 과략근이 벌어지면서 위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위산이 올라오면서 식도염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죠? 어,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하는데, 가스가 압력이 너무 올라가면 그냥 강제로 위식도 과략근이 벌어지면서 그냥 위산이, 위산이나 음식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왼쪽 폐를 덜어주고, 오른쪽 폐를 약간, 저, 지금 이분이 이제 왼쪽 폐가 내려가 있고, 오른쪽 폐가 들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왼쪽 폐가 커져있으니까 비대칭. 왼쪽 폐를 덜어주고, 오른쪽 폐를, 자 왼쪽 폐를 살짝 덜어주고, 오른쪽 폐를 살짝 내려앉히면 크게 만들며, 균형이 딱, 밸런스가 딱 맞으면, 이게 위식도 가려있게 정상적인 가스가 위로 정상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정상적인 개폐 동작을 하고, 가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컨디션이 한결 좋아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어떤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에 이분이 벌써 어떤 생활을 하셨던, 어떤 잠자는 습관을 하셨던, 어떤 앉아있거나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폐가 비대칭이 발생이 됐는데, 비대칭이라고 해서 아무도 이렇게 두렵고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운동을 하다 보면 왼쪽 비대칭이 어느 순간인가 또 빠르게도 오른쪽 비대칭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빠르게도 바뀌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모래주머니다, 뭐 하여튼 비대칭적인 운동 방법이다, 어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자기 스스로 그 컨트롤 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참 답답한 건 그래요. 이게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이 분명히 어떤 영유성 식도염이나 위산 영유나 이런 데서 벗어날 방법은 있는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너무 단순한 어떤 간단한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어떤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다수의 분들이 좀 세미나에 오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 다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 모래주머니만 차면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뭐,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방법을 찾아서 해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방법은, 아,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대칭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음. 좋 일단은, 어, 그분이 일단은 이제 여러모로 이제 판단을 해 봤죠. 그러니까 왼쪽 폐가 분명히 커져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자, 왼쪽 폐가 커져 있고, 그죠? 자, 가스는 주로 왼쪽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 하면, 왼쪽 창자에 가스가 많으면서 지금 왼쪽 폐하고 부닥치면서, 그러니까 왼쪽 폐는 커져 있고, 이쪽에 왼쪽 창자에는 가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게 부닥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갈비뼈 부분, 갈비뼈 아랫부분에 나타나는 통증인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X-ray 사진을 통해서도 왼쪽 대장이 찌그러져 있다. 작아져 있다. 오른쪽 대장은 커져 있다. 이 말이, 분명히 왼쪽 폐가 커져 있다. 이 말이 맞는 것같고요 자, 위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폐가 짝짝이가 되면 결국은 위산이 꺾이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커져 있는 대장이 위장 상단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걸 들어 올리면, 정상적으로 개폐 동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 버리면, 이제, 위식도가력근이, 이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위산에 너무 과다 노출이 된다든가, 너무 상처를, 생체기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위식도가력근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그 최악의 상황은 얘기 안하는 게 좋죠 어, 저도 뭐아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 일단 가능성은 보고 접근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어 그분이 집에 계시길래 일단은 이제 제가 뭐 모든 방법들을 전화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는지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묻고 지금 어 몸이라도 지금 컨디션이라도 좀 좋게 해 드리려고 그냥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좀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요 동영상 바로 전에 그 건강과 운동 9번 이라고 있어요 어, 건강 운동 9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폐의 좌우비대칭이 좀 극단적으로 심하게 발생돼 이분도 사실은 폐의 좌우비대칭이 상당히 센 분이에요. 대장을 눌러서 찌그러뜨릴 정도면 좌우비대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 건강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렇고, 일단은, 자, 지, 집에 계시니까 아, 집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집에 물병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1.5일 물병이 있는 게당연히또 갖고 계시대요 운동을 아, 잡아라 운동을 하셨으니까 물병을 갖고 계셨던아요 그래, 일단 물병을 잡고 일단 누우세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물병을 어느 손에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왼쪽 비대칭이요 에 왼쪽 폐가 커져 있습니다 물병을 어느 쪽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폐는 작아져 있고 오른쪽 폐는 수축되어 있고, 왼쪽 폐는 확장이 되어 있어요. 커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폐는 작으니까, 물병을 오른손에 잡아야죠. 오른손에 잡으면, 오른쪽 폐로, 자, 간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에서, 자, 간이 오른쪽, 오른쪽하고 가운데 이렇게, 한, 어, 몇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어서, 간, 어, 간 문맥을 통해서, 피, 도로 피가, 간을 통과해서 폐 문맥을 통해서, 피가 양쪽을 이렇게 양쪽 폐로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간에서 그 올라온 피가 이렇게 해서 양쪽 갈라, 갈라지면서 양쪽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피가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물병을 잡으면 오른쪽 폐로 피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오른손에 물병을 잡으면 오른쪽 폐로 피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오른쪽 폐가 슬슬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커지 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폐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어요폐 마치 시소를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쪽 폐가 커지면 한쪽 폐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쪽 폐는 커지면 한쪽 폐가 커지면 우리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눈두 개, 팔두 개, 다리 두 개, 심지어 신장도 두 개예요. 그죠? 뭐 고관도 두 개고, 물론 한 개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두개 대칭적인 구조를 오른쪽, 왼쪽 대칭적인 구조까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쪽 폐가 커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같은 경우는 왼쪽 폐가 커져 있으니까 오른쪽 폐가 찌그러져 작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로 오른쪽 폐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이 물병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병을 잡고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운동 9번 이란 동영상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건강과 운동 9번 동영상이 제가 올려놓고 나서도 이렇게 아이 동영상 이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한번 다시 한번 쌤이랑 한번 보세요. 자 오른손에 물병을 잡았습니다. 자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만 있어도 점점 오른쪽 폐로 피가 차기 시작합니다. 피가 차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약간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폐가. 오른쪽 폐가 커지는 커지는 만큼 왼쪽 폐는 들리게 됩니다 왼쪽 폐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사람뭐 폐가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작아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누우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눕고 아 이것도 그냥 단순하진 않은데 몇 가지 어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이동을 반드시 고려해야 를 됩니다 가스 이동을 고려해야 를 되기 때문에 다리 동작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물병을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위로 아래로 10번을 들었다내리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불지 않고 자 바람을 불어버리면 폐로 들어왔던 피가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폐가 커질 수가 없어요. 바람을 안 불면 계속 폐로 피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 바람을 안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읽고 이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만들었습니다. 10번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세게 불라고 해. 왼쪽 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세게 불라고. 자, 계속 연듭니다. 자, 바람을 한세번 부는 동안 팔을 계속 흔들었습 자, 바람을 불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폐에서 피가, 자, 들어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자, 가볍게, 이제 자,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자, 오른손에 물병을 잡고, 왼팔을 빠르게 흔들면서 바람을 확 부니까, 그 안에서 폐로 왔던 피가 순식간에 쫙쫙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는데 어디로 가냐 면 왼쪽 폐로 들어갔다가 왼쪽 머리 쪽으로 왼쪽 어깨 쪽으로 왼쪽 머리 쪽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오른쪽 가슴 쪽으로도 이렇게 생각 부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폐로 들어왔던 피가 왼쪽 머리로 들어가고 오른쪽 부분 가슴과 등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무게가 오른손에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한번 하고, 자, 한번 더 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걸 열 번을 흔들었습니다. 또, 또열 번을 흔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린 상태에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바람을 불면서, 바람을 한세번 정도 연속해서 불었습니다. 바람을 불면서 자 이렇게 해서 바람을 세번 정도 부는 동안 한번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분이 조금 어떠신가 자 기분이 조금 어떠신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 옆구리에 오는 어떤 자각은 좀 많이 줄어들고 뭔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니까 이건 사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 정상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아까 그래서 제가 정상대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맞다고 싶으면 한번 테스트상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딱 반대로 다시 해주면, 다시 복원도 되고, 반대로 해주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 뭐, 한 네다섯 번 했는데, 만약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 시행착오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로, 반대로 똑같이 해준다든가, 반대로 두세 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뭐, 이거, 이거 다섯 번씩 한5 0번은 흔들었다. 근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거냐 그죠?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50번이 아니고 60번, 70번 정도 해버리면, 근데 보통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한두번 정도,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흔들어 보면,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또 빨리 판단하셔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직 모든 걸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 이 동작을 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운동이니까 뭐, 내 몸이 완전히 이상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약간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다,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더 멀리 밀어붙이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좌우비대칭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어, 운동을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해야 된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 두세요. 아, 어. 그, 그러니까 일단은, 어, 질문을 해니까 아, 뭔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확연히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아, 분명히, 아, 왼쪽 갈비뼈 밑이 약간 편안해지면서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니까, 어, 일단은, 가정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일단은 맞다라는 확인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다리 동작을 시켰습니다. 이제 가스 이동을 일단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가스 이동을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이동을 시키고, 또이 가스 왼쪽 창자에 있는 걸 입으로까지 위장과 식도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열 번씩 10번씩 두번을 하고, 이 팔을 바람을 세번 부는 속도로 이제 뭐한 수십 번을 흔든 거죠. 그죠? 어. 그런 다음에 양쪽 다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왼쪽 창작에 가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심하게 다리 동작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양쪽 다리를 들고, 왼쪽 다리를 반 정도 펴서, 옆으로 슬슬 이렇게 흔들라고 했습니 옆으로 슬슬 흔들라고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옆으로 한, 한 10번 정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왼쪽 다리를 쭉 뻗어서 한 다섯 번 정도 들었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셋넷다섯 아, 그런 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편 상태에서 발을 까딱까딱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여주라고 했습니다. 자, 왼가면 이 동작이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를 왼쪽 창자로 그러 당기는 동작이 그러면 자, 그냥 넘어지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이 아 좋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냥 너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힘들 수 있고 음. 그 일단은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른쪽 무릎 접고 왼쪽 다리 펴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니까 다시 한번 물병을 10번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10번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총 30번을 든거예요 10번씩 10번씩 10번씩 3번 그런 다음에 왼팔을 또 바람을 불어주면서 또 세게 흔들려고 했습니다. 3번 바람 부는거 3번 총 바람 보는 것도 이제 세번 하고, 이거 물병 다는 것도 세 번을 했어요. 30번씩. 어, 그니 그러니까 하여튼, 어. 자, 그런 다음에는, 어, 이제 왼쪽 상대에 아까 보내준 가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들고 이빨 딱딱 도리도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바람도 좀불어줘 자,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그런 다음에 뒤통수를 살짝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뒤통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두번 눌러주고. 다음에 다시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자, 이게 무슨 동작인가 하면, 위장에 있는 피를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앞쪽 목, 얼굴 쪽으로 피를 끌어올려주면서 가스를 끌고 올라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가스를 왼쪽 창대에 모래 붙여 놨으니까 이제 위로 끌어올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트림을 한번 했어요 트림을 어, 하더라고 전화기상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트림 하셨냐? 그러니까 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 그분이 가스가 배에서 꽉 쳐서 안 나왔던 분이거든요 왼쪽 폐가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동작을 했어서 왼팔을 막 흔들려서 바람 쐬니까 왼쪽 폐가 들리고 오른쪽에 물병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 폐가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폐가 들리면서 드디어 이제 위식도 과작근이 벌어지면서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하니까 이게 위장에 있던 피가 식도를 통해서 이제 자꾸 흐름이 강해지면서 트림이 가스까지 끌고 나온 겁니다 트림을 꺽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번 했습니다 어 그냥 제가 어,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분이 보통 왼쪽 폐가 커져 있으면 이게 왼쪽 머리 그 폐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건 내려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 머리 쪽으로 내가 피가 잘안 올라가고 있다는 어, 판단이 있어서 왼쪽 머리를 좀 눌러두라고 했습니다. 왼쪽 머리를 꾹 누르면서 바람을 불고 꾹 누르면서 바람을 불고 다시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빨 딱딱 도리도리 이거는 내려서 했습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더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꾹 누르면서, 다시 이빨 딱딱, 도리도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물병을 열 번. 지금까지 물병은 네 번, 4번, 열 번씩 네 번을 들었다 내린 겁니다. 그죠? 다음에 왼팔을 흔들면서, 바람을 세번 부는 동안 계속 흔들면서, 팔은 한 30번 정도 흔드는 거예요. 한 번에. 자 이렇게 바람을 세번 부는 동안 팔을 계속 흔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물병을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손에서 내려놓고 위장에서 얼굴 쪽으로 피를 좀더 확실하게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머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이용해서 이마를 꾹꾹 누르면서 이빨닦다하라고 했습니다. 이빨닦다아아아아 이빨 닦다. 이빨 닦다. 이빨 닦다. 이마를 꾹 누르면서, 그러면 안목에 힘이 더 강력하게 잡힙니다. 그러면 위장에서 식도를 통해 피가 더 빨리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혹이나 싶어서 다시 이제 물병을 잡고, 왼쪽 다리를 몇번더 흔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좀더 흔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병을 또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10번 아, 바람을 안 불고 그죠? 아, 바람을 그 다음에 왼팔을흔들면서또 바람을 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분한테 해드린 겁니다 해드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어떤 질문을 드렸나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분한테, 제가 아까,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화가 안 돼서 그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웃음> 전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하기 전에 컨디션이, 아 선생님 컨디션이 100점 만점에 몇점 정도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러니까 이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연락하기 전에, 연락할 때는 컨디션이 20점, 30점, 이 정도 됐는데 조금 회복이 돼서 저하고 통화하기 전에 한 40점 정도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저하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의 컨디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좀 좋아져서 한 60점, 7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을 도와드린 이 사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이라는 게 판명이 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세미나에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서, 뭐, 식도염이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뭐, 이런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저런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호비루가 나을 수 있습니까? 그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제발로 이건 뭐,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들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건 무조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제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저도 후비류를 겪어봤고, 저도 역류성식도염 위산염류를 겪어봤고, 만성 설사를 겪어봤고, 그니까, 제 기준으로 봐서, 그니까 러또 제가 또, 어, 어, 좋아진 사례들을 목격을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걸 봤다고 얘기,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게 낫는다, 안 낫는다, 이렇게. 제가 제 원리, 그니까 러 제가 알고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걸 분명히 나을수 있는 병은 맞아요. 나을수 있는 병은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칭, 비대칭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가스 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리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스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되고 폐의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맞춰줘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연습은 다 건너뛰고 그냥 방법만 없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때서는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다는 라 거예요 원리가 있고 연습을 통해서 치료는 가능한데 연습은 제외하고 방법만 없냐 이러더오면 저는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걸려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그 건강과 운동 9분 가운데 어 그때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케이스가 비슷한 거예요 그 오른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됐다 이 말은 결국은 왼쪽 비대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도 오른쪽 폐가 수축됐고 왼쪽 폐가 커져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떤 이제 어 이분도 어 건강과 운동 9번이라는 동영상을 잘 보시고 결국은 어떤 어 한쪽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고 이제 세미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데이터가 막 들어왔어요 아, 선생님, 저는, 쇄골은 괜찮았는데, 이 날개 쪽지 쪽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뭐, 특별히 뭐, 이쪽 팔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이 날개 쪽지 쪽이 이상하게, 결리는 것도 아니고, 묵직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속에서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오른쪽 폐가 수축이 되면서, 이 날개 쪽지, 그러니까, 이팔 뒤쪽에, 등쪽에, 이쪽에, 뭐, 견갑골도 아니고, 하여튼, 이쪽으로 이상하게 뭔가, 피가 고여있다 그래야 나 어떤 그런 형태의 통증이 있다라는 보고도 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지난 동영상에는 오른쪽 목이 이상하게, 오른쪽 폐가 수축되면서 여기가 이상하게, 원인도 없이 여기가 묵직, 이렇게, 이게, 좀 압박감과 함께 묵직해진 어떤 그런 느낌이데 그게 있었는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은 오른쪽 뒷목이 이렇게 묵직하게 그렇게 결리, 결리 어, 결리는 것들,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폐가 수축돼서 폐가 과도하게 수축되어 버리면 폐가 수축 팽창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라인에 피가 순환이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폐가 수축되어 있으면서 이폐 근처에 이 오른쪽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팔까지도 이렇게 뭔가 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이상의 아릇한 통증이 있어요 머리도 콕콕 쑤신다던가 이렇게 뭐 이게 뒷목에서 이렇게 옆머리 쪽을 타고 어떤 찌릿한 어떤 그런 통증이 오는 경우. 그니까 러 어떤 순환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이게 압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통증들이 있어요. 어. 그,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는 거. 예요 제가 이제 그 건강운동 9번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9번 동영상을 보셨다면 그 9번 동영상 여러분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잘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증상도 포함을 시키십시오. 포함을 시키시고. 어,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 최근에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에 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쇠골도 아니고 쇠골 밑에 여기 가슴 위쪽에 이상하게 콕콕 쑤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콕콕 쑤신다 그러니까 뭐저가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 한 번씩 아프면 이제 저한테 나 이제 얘기해 참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한 번씩 얘기하는데 아 이거 오른쪽 패가 좀 수축이 돼 있구나. 그 일단은 그 세골하고 저한테 나타 나지 않았던 증상이기 때문에 근데 느낌상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물병을 하나 가져서 그 오른손에 잡아라. 오른손에 잡고 또열번흔들고 왼팔 신나게 흔들고또열번흔들고 흔들고, 신나게 흔들고 느낌이 어떠냐 이러고 물으니까 어? 없어졌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오 어렸을 때좀 커지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뭐 건강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연는자 5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커지면서 그렇게 그래서 한번더 시켰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더더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슴 위쪽이 약간 콕콕 찌르는 그런 어떤 통증이 있어요. 음.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보기엔 저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 그 젖꼭지 있잖아요. 유두 부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칼로 베듯이 아픈 그런 증상도 아마 그 저쪽 폐가 수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순환이 안 되면서 피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갖고 이렇게 뭔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상이 알았다는 통증이 있어요. 그게 폐가 수축되면서 폐가 수축돼서 이렇게 작동을 잘 못하면서 피가 이쪽으로 다 정체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팔에 꼭 뭐, 뭔가 쥐가, 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팔이, 그러니 피가 정체가 되어 있다가, 묵직해져 있다가,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피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서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이 있잖아요. 따끈따끈하기도 따끔 하고 막 절이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절인 거는 피가 아주 부족한 게 절인 거고 뭔가 너무 정상치보다 너무 더 많은 피가 이렇게 고여갖고 통과 순환이 안 되면서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가 풀려나갈 때 오는 그런 이상한 통증이 있어요. 그런 통증이 폐 수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통증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약간 폐수축 상황에 걸렸구나 자 그렇게 해서 그쪽 폐를 약간 크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런 제이 동작을 통해서 그 증상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 이제 그분한테 세문형이 한번한 번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어 그런 걸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해서 한번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오신 분한테 그래요 최소한 10번 열 10번에 열 와서 막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자기 몸을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막증상이좀덜 하신 분들은 일단 뭐 머리 주머이 착용법이라도 배워서 이제 스스로 해 나갈 수도 있는데 몸이 아주 몸이 아주 이렇게 좀 망가져 계신 분들은 무너져 계신 분들은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일단은 배워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 몸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어느 순간에 왼쪽 비대칭이 될지 어느 순간에 오른쪽 비대칭이 될지 결국은 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상치가 됐을 때 여기서 이걸 유지하는 유지하는 실력을 키워야만 아나 이제 영유성 식도염에서 벗어났다 위산역류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데서 지금 당장 뭐 잠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건 치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내 몸이 정상인들도 한 번씩 문제가 생겨요 그죠? 몸살이 걸린다든가 감기에 걸린다든가 갑자기 뭐 위산정류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뭐 끊임없이 기침 증상인들도 밸런스가 탁 무너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왜 그런가 하면 뭐 잠을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여 잤다든가 왼쪽으로 기울여 잤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으로 팍거운거 들고 오래도 걸어 다녔다든가 뭐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복원력이 작동되지 않을 만한 어떤 가중치를 한쪽 손이나 한쪽 팔에 혹은 한쪽 몸에다가 심하게 줘 버리면 이게 너무 넘어가서 복원이 잘안 돼요. 복원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되어버리면 이게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강제적으로 끌고 와야 겨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뭐 침으로 이걸 복원시킨다.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약하게 무너졌는 경우는 침으로 복원이 돼요. 또, 어느 정도, 뭐,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도 복원이, 몰라. 그분이 진짜 실력이 좋으시면 복원을 시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좀 많이 무너져버리면 이게 안 통해요. 침으로도, 뭐, 주사제로도, 뭐라도 이게, 이게 약은, 약으로는 도무지 안 되고, 음식은 할도 하지 마. 진짜 제가 음식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음식하고 여러분, 그제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하병하고 진짜 상관은 없어요. 다, 뭐, 본 나름대로, 이런 막, 그, 주관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하여튼 제가, 일단은, 어 음식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속이 많이 상해져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이러면, 이득될 건 없죠. 차가운 음식 먹고.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은 창자를 딱딱하게 만들면서 몸을 더 망가뜨려요. 순환을 더 방해하고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일단은 좀 건강에 회복될 때까지 좀 자제를 하시고 근데 제가 막 세미나 오시고 그러면 제가 일부러 막 커피도 미기고 막 김치도 미기고 막 어떤 때는 막 매운 것도 미기고 막 먹여버립니다 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먹어봐라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해 줄 테니까 드셔보시라고 그래도 겁내서 잘못 드시는 걸 제가 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지더라고요. 밀가루도 못 먹어, 뭐, 뭐, 뭐, 돼지고기 못 먹어, 뭐, 못 먹고, 못 먹고, 못 먹고 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사람 게,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먹으실 수 있어요.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밸런스를 맞추면 가능해진다라는 겁 그러니까, 일단은, 세미나를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반드시 머래주머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가스 이동을 위해서 다리나 손에 머래주머니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할 모래주머니 활용법을 알아야 된다 머래주머니차고안 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머래주머니를 찾아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대칭 맞추는 방법을 익혀내야 된다 그래야 스스로 제 도움이 없이 스스로 남은 인생을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여튼,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계획이 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 사실은, 그 세미나가 열리는 저희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되게 협소해요. 뭐 인원이 진짜 한 30명, 40명 들어와버리면,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도 벌써 인원이 거의 차차 차, 거예요. 근데 뭐해서 그 이제 뭐오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냥 일단은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일단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세미나 진행합니다. 지금 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요일 날 하고 있으니까. 재미나 그 오시기 전에 꼭 그거 보고 오세요. 어, 좀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걸좀 사전에 숙지하고 오셔야 나중에 오해 안 하시고 또 괜히 기분 나빠하시고 그럴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도 또한주 동안 이렇게 후원에 함께 해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항상 감사 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 어, 또 오늘 조금 짧았네요. 43분인데 음. 다음에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